기존 배는 버리고 더욱 역겹게 돌아온 레프트 상어가 여러 마리 나오기도 하고 조합법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아 빗소리는 적극적인 여성분을 좋아하는구나 <웃음>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? 본인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래요? <웃음> 내가 그래서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나? 연비야 넌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거야 <웃음> 아니야 근데 내가 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 잘 생기지 않아도 된다. 조건만 맞추면. 일단 첫 번째로 또 나는 과묵한 사람일이하고 과묵. 어, 그러고또내 밥을 먹어 줄수 있는. 근데 내가 그 비소라. 내가 투디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, 그렇게 과묵하더라고. 아, 맞다. 아, 투디가 그리고 내가 저번에 남긴 음식도 막 이렇게 받아 먹는 게 멋스러워졌지. 안 돼. 아, 우결 상대 멀리 갈 필요가 없었네. <웃음> 아이 어이, 어이, 오이오이오이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오이오이오이오이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을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<웃음> 수고마르다. <웃음> 수고마르다. <웃음>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이네어 일단 여자애부터 보내줘 <웃음>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보내줘 아 그러면 본인 아닌가요? 그러면은 그 연비야 연비가 좀 소개팅 좀 주선 좀 해보자 아 근데 연비가 나 소개팅하면 안돼 왜? 연비는 나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거지 아 그치 알 알고 응 음, 그럼 아 오, 납득했다 <웃음> <웃음> 납득 했는데 싫은거야 지금 <웃음> 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 같은데 아, 아니, 아니, 왜냐면 아니야. 어떤 엿을 먹일지 모르겠지 근데 어. <웃음> <웃음> 진짜, <웃음> 네, 진짜 실친 데리아 와봐 <웃음> 그러면 친이면은... 그 실친한테 손절당할 생각하고 데려오는 거 아닌가요? 유튜브 촬영 가능하셔야 되고요 아, 아니면 이제 조지 생각으로 데려가는 걸 수도 있어 <웃음> 아 요일 언니 저번에 나한테 엿을 먹였지? <웃음> 아니지 반대로 빗소리를 조지는 거지 아 나를 감설자구나 어, 어, 내 친구들 또도난없나없 연비 친구들 기존세 기존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 잠깐만. 아. 아, 정색, 정색한... 아이 색깔. 네. 네. 그 상태. 마이 미치. 마이 미치. 님 상태는 <웃음> <웃음> sorry, sorry. 왜 따지샘 약간 이런 느낌인데. 아, 니은 니은. 아, 일모레 30이면 치고 그냥 받아라 약간 이런 건가? 아, 니은 니 아, 모레30 하지 마. 그... 봐봐요. 비소니 그 상태로 영은상면은 잠깐만. 가만히 어 봐라. 내일 모레 30 하지 말라고? 지금 내일 모레 <웃음> 40이라고 실컷 놀리다가 내일 모레 30을 하지 말라라니? <웃음> 내일 모레 30이 나오면 이제 케빈님은 슬플 거 아니야? 야! 니가 음, 뭔데 ]인걸? 내 걱정을 해! 이 자식아! 아니, 진짜, 이거, 이거 안, 해야 하는데, 안 돼! 제외하는데 85, 85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? 배우많막요 대회할 때 진짜로 사람들이 나 걱정해줬다, 근데? 진짜 괜찮으시냐고, 막 밤새 연습하니까 괜찮으시냐고. 막 아니, 야, 근데 선물 상자? 장식물 상자도 한 두세 번 열어봤는데 안 나온다? 이거 좀 큰일 난것 같은데? 뭘 들고 온 거야? 아니, 나는... 뭐 평범한 거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레프트 랜덤하이저라는 걸 들고 온 거거든? 아니 이거 뭐 그냥 레프트에서 그냥 노가리만 준네 깠어 지고뭐내 이사정 얘기하고 그럼 일단 출발하자 <웃음> 아, 오케이 오케이 아 답이 없는데 진짜로? 아근 떡볶이 먹고 싶어 아 어쩌라는 거야 <웃음> 지금 아, 땜모기에서 래 속살래 기다려봐 이거 좀 조금 조금 늘릴게 쓰레기량 야, 이거 뭐 옵션을 꺼놨나 형이? 어? 그런거 아니야? 진짜? 아! 야 잠깐만 명령어를 막 안치고 이런거 아닐까? 진짜로? 그니까 러 그러니까. 그래 이 정도면 버그야 기다려 예요? 기다려! 기다려! 기다려! 근 걔들한테 기다려 먹어를 왜가르죠 어? 안그러면은 사람 볼 때마다 존나 반가워가지고 뛰어가 음... 지는 좋다고 갔지만그 사람은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거지 음 그래서 기다려랑 뭐 근데 그거를 이제 밥으로 밖에 걔들은 간식이 이제 봐. 교육하기에 제일 좋은거 아... 애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막다 까까로 막 이렇게 막 유, 유혹하잖아 그렇다고해서 애들 보여줘 기다려 기다려 이거 안 하잖아 걔들. 엄마랑 같이 돈까스 먹으러 가자 애 아싸 하다가 이제 다들 어기적거리고 돌아오고 아 근데 나는 난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아 그래? 어 아니 내가 도자애들은 뭐 있지? 볼 사람이 없잖아 어렸을 때어 설마 뭘안한건 아니겠지 내가? 난또뭘안 했다 그러길래 지금까지 계속 돈까스 얘기하고 있어 뭐야 <웃음> <웃음> 고래를 안 잡았어? 뭔 소리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이 대화 정말 레전드? <웃음> 아니 깜짝 놀라버렸잖아네가왜 <웃음> 놀래? <웃음> <웃음> 아니 대가 주제가 있었는데 주제랑 <웃음>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어 요즘에 안 하는 게 대세야 <웃음> 그것도 추세가 영향이 그... 음, 있고 음, <웃음> 그게 그 트렌드야 안 좋대, 안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서가지고. 근데 안, 안 좋을 때? 지금까지는? 그게 청결한 그 청결한 위생 줄 알고. 때문에. 어, 어, 위생 때문에. 대박. 잠시만. 네? 아, 잠깐만, 뭐 떴지? 근데 접속했다고는 떴잖아, 그렇지? 성공적으로 접속됐다고? 이렇게 하고 나서 뭘 연구를 했어야 되나 혹시? 지금 연구를 하나 해볼게. 안 떠. 재활용기. 어, 떠? 어. 오른쪽 위에 뭐 이상한 거 떴는데? 근데 이상하다. 수가 없어. 서킷보드라고 하면서 해먹이 뜨고 재활용기라고 하면서 페인트 브러쉬가 뜨지 않았어? 지금 채팅창 봐봐 어? 그렇네? 이게 랜덤인가봐 아니 그럼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해? 이거 얼른 재시작해볼까 지금? 리트해볼까? 그러자 그러자 야 이씨 뭐냐 이거 이제 적응된거야? 그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야? 자 일단 종료해보고 야 그럼 일단은 처음부터 시작하긴 한거지만 어쨌든 진행 좀 해보자 방금까지 뭐 어떻게 뭐가 랜덤됐다는 거지 뭐 이러다가 뭔가 뭘 찾긴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얼른 발전해 볼게요 이거 몇 번째 리트인지 모르겠어 이거 초반에 잘했어야죠 케빈님 정말 그러니까 이건 다 케빈이 잘못이야 그렇게 잘잘못 따지고 싶으세요 지금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. 애교를 해야 돼요 예 사과가 아니라 그냥 사과로 잘못을 했으면 애교를 해야 돼요 그냥 사과를 할게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지금 미투수들은 그런 진구한걸 원치 않아요. 응? 어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노력성, 노력성. 오케이 노력상 노력상. 오케이 <웃음> 노력상. 음음. 이거 그러면은 야 연구대부터 빨랑 만들어봐. 어? 섬이 벌써 나왔어? 야 그럼 저기서 딱 자리 잡고. 어 안돼. 어 그렇지. 기다려. 지적. <웃음> 진짜 이거 해주네. 탁자 만든다. 탁자를 만든다고? 연구용 탁자. 아, 연구용 탁자. 어, 그래. 여기서 일단은 플라스틱을 넣어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. 뭐가 되진 않았네요. 다음에 나무를 넣어서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. 뭐가 또 되지 않았네요. 비교봐. 내가 해볼게. 아, 어, 그래 그래. 어, 중간 크기 작물 봐. 봐. 저거 봐, 저거 봐. 양동이. 손전등? 양동이 손전. 등 뭐야 저거는? 익스플로시브. 어? 소형 트럭. 트로피...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저게 그러면 이제? 야 재료는 게 나왔는데? 오. 근데 없어 여기에. 안테나. 안테나가 벌써 나온다고? 돌 화살.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비소리? 야 이거 저거 만들어야 되는데? 야야야 잠깐, 야, 투척 투척. 어라, 어라, 내가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. 어야 일단 인데 멈춰. 일단 멈춰. <웃음> 야 이거 좀 천천히 봐야 되는 게막 생기긴 했는데 물 탱크가 생겼고요. 어제 나는 아예 안 떴어 만드는 거에. 나도 만드는 거에 아무것도 안 떴. 나만 떴나? 나는 지금 막 안테나 해류 관측기 안테나도 떴고 나는 재련기 물 탱크 세둥지 이런 게다 떴거든 지금. 와 이거 또? 캐빈님만 만들 수 있나봐. 아 어쩔 수 없다. 아 연구는 캐빈이. 같이 해지는데 이게 내가 만들 수 있나보다. 오케이, 아니 뭐 만드는 거야 내가 하면 되지. 이게 나온 게 중요하지. 그래 뭐 일단은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조금이라도 야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응. 우리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는 꽃 가져와봤어 그래 연구 다 하자 해봐 돌려봐 꽃은 연구가 안 되네 아 그래. 상어 고기는 되려나? 야 일단 상어 잡을 테니까 그러면 금속 광물이랑 다 해보자 좋아 좋아 어 재련기도 되니까 이게 이게 랜덤아이저가 맞네 지금 이게 랜덤이네 물탱크 초반에 이렇게 나오는거 아니잖아 원래 그지? 그지 어어어 재련기는 몰라도 물탱크 초반에 나오는게 아닌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벽돌 만들어서 넣어본 것도 아닌데 재련기가 뜬거 아니냐? 그래 이게 지금 랜덤이야 야 그러면은 그거 나오면 편하겠다 막창막 뭐 이런거 금방 나오고 막나 방금 조금 맞았는데 설마 음. 상어 미친 두말리 됐다 형 잡아줄거지 나 물밖에 안 나간다? 믿어? 어. 어 지금 나한테 오는, 일단, 중, 나한테 오는 중 나한테 오는 중 나한테 오는 중팀 믿고 다 캐는 중어또 물렸어 한 마리 죽였는데 또 물리는 중팀 믿고 다 캐는 중 뒤도 안돌아보는중 <웃음> 아이씨 미친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싸우는 중 근데 창 하나 깨지는 중아나 그래도 믿는 중 그래도 믿는 중 아, 잠깐 쉬는 타임 잡아야 될듯아 니은 니은 니은 니은 니은 쉬지 않으면 창이 없는 중. 창이 없는 중은 뭐야? 어 하나 만든 중. 아 <웃음> 구조 대기 중. 상어 두 마리 된 설, 중. 설마 죽음? 바로 밑에 있음. 땜목 바로 옆에 있는 중. 근데 침대 우리 땜목에 없는 중. 어, 침대 없는, 없는 중? 중. 일단 구해보는 중. 망하는 중. 어아 물리는 중. 엉덩이 물린 중. 상어가 방금 내 뒤통수 뜯어감. 침대 없는 중. 어어 어, 있는 중 있는 중 있는 중 있는 중 침대 중. 있는 중 만드는, 중 만드는 중 근데 살리는 건좀 다른 이야기인 중 아니 빨리 살리는 중빗소리 위험한 중 어디 중학교에 입도 됐대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업 있게 누군가 만드는 중 열심히 해보는 중나나 나, 나 연구하려고 하는 중 오케이 확인 중 저장소? 어 저장소는 그대로 어 로우 포테이토 생 포테이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? 생 포테이토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작은 저장소 나무창 어 여기다가 던져놨다 야! 금속 광물 야 금속 광물을 스크랩으로 만들 수 있어! 이거 뭐야? 야 우리가 덩굴 끈적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아직 연구를 한 적이 없는데 병이 나왔다? 빈 병이? 오 이게 이런가봐 이런건가봐 이거 왜 이렇게 되지? 이게 희한한데? 근데 왜 너만 아이템 만들어? 그러니까 내가 이 서버의 호스트니까 얘들아, 미안한데 나무창 들고 와서 좀 같이 좀 같이 찔러 주, 줄래? 우리도 빨리 서버 호스트 줘서 같이 아이템 만들 수 있게 해 줘. 아니, 서버 아, 호스트가 한 명이어야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하는 거란다. 우리도 호스트 하게 해 줘. 나죠. 아니, 나죠. 이게 무슨 그 일본 상호 안에 뭐 다나카 호스트바 같은 게 아니에요, 이게. 너도 나도 호스트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. 나도 호스트 하게 해. 게임에서 해줘. 호스트라는 아, 거는 이게 마자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고 오, 그런 그. 게. 그런 게 아니라고 얘들아. 아니, 나무창이나 아이, 들고 오라. 나무창 없어 뭐, 아니, 빨리 만들라고 나무창. 시도만들기 됐.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근데 그. 나 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. 감자가 왜 5개가 들어와있지? 나뭐 아무것도 안한거 같은데 나 어디서 났지 감자는? 그리고 폭발성 끈적이도 들어와있고 팩3 로우 포테이토 가루 열고 스토리지 이렇게 돼있긴 하고 아~~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진짜로? 다음번에 우리도 아이템 만들게 해달라 데스. 아니 그거가 내가 모른다니까요 호스트하게 해달라 데스. <웃음> 아니 그럼 세이브 파일이 또 달라지잖아 오스트너 뭔지 모르냐? <웃음> 구속 웃기다나 아이 고준신사마 고준식사마가 아니고 고수진사마 오이시고나래 오이시고나그 그, 고준식사마가 아니고 오이. 고준식사마 고준식사마가 아니라 고수진사마 몰라 이 씹덕아 <웃음> 아니 단학가를 봤으면 알아야지 고준식씨는 누군데 죽으라고 씨. 온다 빠바박 빠바박 빠바박 일단 다 죽여봐 뭐야 앞게 뜬금없이 왜 여기서 아나물 먹고 싶어가지고 어지러운데? 금방 다 만들어줄게 아나 만들 수 있는 게 없네 아아 아, 내가 다 만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정도는 다들 만들 수 있지 않아? 기본템이라? 야자나무 잎이 없어 아, 아, 아, 아 빨리 상어부터 잡아야 돼 그러면 플라스틱이랑 상자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빨리 상어를 잡아야 돼 어? 플라스틱은 내가 줄게 나무가 없어 그럼 빨리 아야. 상어를 잡아야 돼어 아, 상어 잡았다 내가 해야지 그럼 빨리 상으로 잡아야 돼 음, 맞지 맞지 맞지 그 빨상 환자가 없네 그 빨상 난 창이 없어 그럼 빨리 어? 상으로 잡아야 돼비소라창 있으면 나줘 환자가 없다네 연비야 창 있으면 나줘창 없어 그럼 맞아. 빨리 상을 잡아야 돼한 마리 남은 거아니야 이제? 맞지? 이제 진짜 제대로 찔러가지고 죽이자 빨리 좋아 온다 좋아. 아, 죽어, 죽어 죽어 죽어 아 깨비 이제 제개피거 같거든? 나 목이 너무 말라서 죽을 거 같으니까 빨리 잡아야 돼 그니까 러 빨리 상으로 잡아야 돼 맞아 어, 연구를 했어 재련기를 연구를 하니까 뭐가 나온 거야? 지푸라기가 하나 가 나온 물, 거야? 물 버려줘? 어? 물이 있어? 어 여기 담수컵 담수 다아았어 담수 오? 뭐지? 어디서 났지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! 잡았어 너! 야 이제 빨리 뭐 만들어봐 그물 거시기랑 그 고기 거시기랑 만들어봐 상어고기 좀굽자나 배가 너무 굽다 나도 이제 어... 고등어는 내가 먹겠어 어 굽는거 빨리 만들어줘 내가 빨리 이거 빨리 상어 잡았으니까 빨리 내가 자원 캐가지고 빨리 갈게 나무가 없어 나무 지금 주워오면 되는거 아니야갈 힘도 없어 <웃음> 내가 만들어줄게 기다려 아 근데 멀티 되게 해주려면은 이거 진짜 다른 사람들도 랜덤으로 발견한거 만들 수 있게 해줘야지 나만 만들면은 나 이거 뭐 붙어서 뭐 일만 하라는거야 지금? 쟤네들도 호스트 할수 있게 해줘? 영영어 찾으면 있지 않을까? 약간 마이크래프트 OP처럼 몰라, 일단 기다려봐. 일단 상원을 잡아. <웃음> 상원 잡았어, 상원 잡았어. 아 잡았어? 응. 아 야자나무 잎이 없어가지고 이걸 또못 만드네. 잠 기다려. 봐어 배고파, 죽을라 그래. 나도 배고파서 죽을라 그래 지금. 잘 기다려. 내가 얼른 정수기도 더만들게 좋아. 조금만 기다려줘. 근데 레프트는 솔직히 초반에 역겨움만 좀 참아내면 나중에 괜찮아지는 게임이긴 하니까 우리가 참으면 참을수록. 이제 풀릴 거야 우리의 어떤 인생 사리가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. 투디는 왜 침대에 안 두고 침대 옆 바닥에 나왔었어 누가? 아니야, 제가 거기서 쓰러져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거야. 아 그런 거야? <웃음> 틀렸어? 아, 제 쓰러져 있어? 어, 제 그냥 개념 없이 자는 줄. <웃음> 나그 죽인 건데? 해조류는 내가 캔적이 없는데 이거왜 들어와 있는 거며 이 희한하다니까 이게 뭔가 저기 배럴에서 나온 건가? 그때그때 그때 내가 이거를 못 봐가지고 바로 다시 고 바로 다시 고 상어 고기 먹어 상어 고기 아니 아니 생 상어 먹으면 안돼 겁나 맛있어? 어 됐다 이제 좀좀 좀 괜찮네 이제 좀 돌아가네 어? 이제 좀 돌아가 이거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를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잘 체크해 놔야겠다 안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나 근데 재련기 열렸거든 재련기는 빨리 만들도록 해 재련기의 재료는 지금 못 6개랑 마른 벽돌 필요해 마른 벽돌이랑 스크랩만 더 있으면 됨 솔직히 재련기까지 후닥닥 만들어버리면 바로 이거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앞으로 어떤 역겨움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창 만들고 아 창이 안 나올 수도 있구나 근데 철 연구했는데 창 말고 다른 엉뚱한 게 나올 수가 있구나 네, 괜찮아 우리는 어차피 형이 다 만들 거니까 아니 그치? 어? 어. 여기는 뭐.. 안 나와도 괜찮아 맞아? 그치. 좀, 나는 좀 솔직히 이런 고통 분담에 있어서 좀 공감을 난좀 해줬으면 해 서버를 제대로 다시 열렸나? 아니 아니야, 이거 내 잘못이 아닌데 그래 어떻게 키빈이 혼자 일해야 되는데? 아 정말 불쌍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겠는걸? 아니. 아 사깝다 자 내가 아 내가 자처에서 다 만들고 싶다 하지만 안되는걸 어떡하나 그럼 우리 다음부터는 빗소리 서버에서 하자 그거는 안돼 내가 하면은 난 디도스를 걸거야 <웃음> 혀가 왜 거야. 길어 혀가 길다고 혀가 <웃음> 길어 이 자식아 나는 서버 열 줄을 몰라 잘도 모르겠다 나야 <웃음> 임마 너 일할 때 서버 관리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어? 나 서버 관련 몰라, 코딩하는 나, 녀석이 나야이 자식아 공에 나 빗돌아가 서버가 뭐예요? 용해. 서버 관리하는 놈이 이거 회수 못 하나? 정수기 설치한 어, 거? X, X. 이거 OI 열만 맞춰놓고 끝시다. 우리 뭐 이렇게 좀 먹어놓고 좀 배고픔 같은 거 채워놓고 끌까? 그러시죠 많이 만들어 놓긴 했거든. 야, 요 정도면은 이 자식아. 이 자식? 이 정도면은 조금 넓어졌는데? 아주 어? 좋구만. 어느 정도 돌아가겠는데 이 정도면은? 좋아, 좋아. 어, 이 정도면은 CMT도 어느 정도 됐고, 이제 난 고기만 조금 먹으면 되겠어. 아주 좋군. 아, 얘또 와서 문다. 아얘왜 이래? 얘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오늘따라? 아! 배를 문게 아니었구나! <웃음> 네? 아 여기 상어미키가 있어서 아 그걸 어... 열심히 물고 있는 걸 내가 오해를 해버렸네? 아너왜 이렇게 적극적인가 했어 이 친구 오늘따라 설마 이거 매번 달라지나? 그러진 않겠지? 왜냐면은 매번 달라지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게 매번 달라지면은 연구한 걸또 연구 못하잖아 다시 그치? 설마 그 정도 역겨움은 아닐 거야 자 이제 요거 구워진거 드세요 저는 지금 한 70% 채워놨습니다 난 됐음, 나도 됐음. 이거 그리고 스택모드도 깔았던거 같은데 안깔려있나? 스택모드 있는데 스택모드 이것도 동작을 안한거 같았고 999개 쌓이는거 그런거 해놨거든 너무 불편하잖아 할때마다 아무튼간에 어, 재미있었습니다 예. 이스 주시